이병 골프학교 오케이스윙골프 아카데미의 이병옥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스몰 스윙에 대해서 배우셨어요. 옥스윙, 스몰 스윙. 옥스윙, 스몰 스윙은 풀 스윙이 아닌 게 아니다. 스몰 풀 스윙, 미들 풀 스윙, 빅풀 스윙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만큼 가는 거는 풀 스윙 다 젖혔으니까. 스몰, 미들, 빅이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죠. 스몰, 미들, 빅 어깨 턴하는 각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미들 스윙을 배울 차례네요 단순하게 어깨 돌아가는 정도가 여러분들께 필요한게 아니라 스몰 스윙에서 미들 스윙으로 진화를 시키고 미들 스윙에서 빅스윙으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변화가 필요한지 사실 스몰 스윙에서 는그 내용을 설명드리지 않았거든요 미들 스윙 부터는 그 내용이 여러분들께 제시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어이해꼭 하시고 그렇게 넓혀 가야 됩니다 아셨죠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절대. 네, 지난 시간에 스몰 스윙에 대해서 뭐발 폭은 어깨 안쪽으로 들어오게 해라 그리고 그만큼 가까이 서라 그리고 스윙은 겨드랑이 쫙 붙인 상태에서 최대한 컴팩트하게 때리면 얼마든지 안전하게 공을 멀리는 칠수 없지만 공을 살릴 수가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옥스윙을 가르쳐 드릴 때도 그냥 굉장히 좁게 선 상태에서 막 때리게 하죠 옥스윙의 가장 매직 월드가 뭐라고 그랬죠 접어 접어표 그거예요 접어표. 그래서 좁은 스윙으로 저혀 때려가 아니라 서서 접어 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레슨을 보통 하거든요. 접어표는뭐 사실 해결이 안 되는 게 거의 없어요. 음. 여러분께 이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날이 올 거예요. 그런데 미들 스윙, 뭐 스몰 스윙, 빅 스윙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러한 스윙은요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점점 내가 진화를 시켜야 하는 스윙의 발전 단계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물론 처음에 스몰 스윙을 워낙 열심히 했기 때문에 미들 스윙 갔을 때 미들 스윙 플레이를 하다가 어떠한 멘탈 붕괴 상황이 와서 작은 스윙이 필요할 때는 스몰 스윙을 쓸 수는 있지만 스윙이 진짜 레벨 업이 되는 건요. 내가 점점 내 스윙의 폭을 넓혀갈 때 스윙은 우아해지고 미운 오리 새끼에서 백조로 변해가는 걸 여러분들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볼이 날아가는 그힘 자체가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과 반비례로 날아가요 즉빡 때리면 멀리 갈것 같지만 오히려 적게 가고 쭉 치면 쭉 날아가는 결과를 빅스윙에 가면 여러분들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정의하고 있는 스몰 미들 빅스윙에 따라서 결과가 똑같이 나오지 않고 빅스윙 때 특히나 실수가 많은 이유는 제가 빅스윙 때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레슨과도 굉장히 맥을 같이 합니다. 자 그럼 미들 스윙 한번 볼까요? 미들 스윙은 뭐냐면 양 어깨 안에 갇혀 있던 이양 팔을 양 어깨 밖으로 좀 빼세요. 뭐 반씩만 빼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까이 있었던 걸 뒤로 무르죠. 그럼 뒤로 무르게 되면 이 클럽 길이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자연스럽게 숙여질 수밖에 없어요. 약간 좀 뭔가 다리도 넓어졌고 어,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본능적으로 저쳐 가게 되죠. 그러니까 스몰 스윙에서는 바로 팍 빼가지고 옥스윙을 만들었는데 약간 넓게 서고 멀리 서면 팍 빼면 이 공을 갖다 맞추기도 어렵고 각도 굉장히 날카로워져요. 그러면 이렇게 미들 스윙이 된 것만큼 저쳐 하고 어깨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만큼 아크도 커지니까 저쳐 때려. 이런 형태가 돼요. 그러면, 저는, 어, 뭐, 빡! 쳤다는 그런 느낌보다는, 저, 쳐, 때려. 이제 이렇게 됐지만,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저, 쳐, 때려. 이게 아니라, 저, 쳐, 때려. 해서 같은 리듬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느려지는 것 같거든요. 자, 넓게 섰죠? 멀어졌죠? 분명히 더 숙였고, 저, 쳐, 때려. 이러한 형태가 돼요. 느껴지시죠? 저쳐 때려 보세요. 스몰 스윙, 스몰 스윙 봅니다. 저쳐 때려 이러한 느낌의 저쳐 때려 저쳐 골반 저쳐 오케이 저쳐 서자 미들 스윙 벌렸죠? 좀 멀죠? 저쳐 저, 저, 때려, 그러니까 라인이 어때요? 막쫙 돈다기 보다는 쭉 펴지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윙을 볼 때요. 어때요? 그냥 좀 약간 편안한 그런 느낌이 들죠? 그 다음에 저, 저, 골반 보세요. 저, 저, 골반.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스윙적인 느낌으로 보면 어 진짜 스몰 스윙 보다 그냥 안 치는 것 같은데 그냥 그냥 여유롭게 가는 것 같은데 왜 저게 거리가 더 많이 나지 스몰 스윙 보다 스몰 스윙이 더 세게 때리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 할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저저 저, 어깨 해볼까요 자 넓게 섰죠저저 저, 저, 어깨 이런 식으로 가요 그러면 사실은 약간 타핑성이 났거든요 근데 약간 탑핑성이 났는데 거리가 또 부족하지 않게 가요. 저, 저, 서, 이것도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여기에서 미들 스윙은 사실은 우리 일반 골퍼들에게는 어, 실전적인 스윙이 되어야 해요. 이런 리듬 자체가. 저는 짜장면, 짬뽕, 에델바이스 이런 거 아주 싫어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셋업을 넓게 만들지 않고 짜장면 해봐야 짜장면! 짜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템포가 너무 느린데 이렇게 넓게 서가지고 짜장면! 하는 분한테 짜장면! 이렇게 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빨라지지도 않아요. 저는 템포를 10초만 바꿀 수 있어요. No. 여러분도 이제 오늘 이 레슨을 들으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템포가 빠른 분들은요, 나중에 제가 빅스윙 레슨 하잖아요. 그렇게 셋업을 바꿔보세요. 절대 빨리 칠수 없어요. 그리고 무슨 제 영상을 또 다른 프로들이 잘안볼거 아니에요. 그 여러분들이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템포가 빠른데 이걸 어떻게 좀 천천히 해야 될까요? 그러면, 어, 이그 짜장면을 갖다가 짜장면 해보세요 하면 그냥 바로 죄송합니다 하고 드실 필요 없는 거예요. 셋업을 바꾸면 그에 따른 스윙이 커지거나 늘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템포는 빠르게 할수 있어요. 이렇게 벌렸어요. 예를 들어. 이거 빠박 친다고요? 절대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그리고, 100명 중에 한 명이나 너무 느려서 빨리 치라고 할까? 거의 다 빨라서 천천히 좀 늦추는 게 숙제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이 스탠스에 또는 셋업에 폭을 넓혀서 조종하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다시 미들 스윙. 자, 가죠 이런 상태에서 저저 저. 때려.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해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께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골프 스윙으로 봤을 때, 골프 스윙의 레벨 업을 시키는 그 과정은 얼마나 여러분들이 스탠스를 넓히고, 공의 앞뒤 거리를 좁히고,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공을 칠수 있느냐. 그게 여러분들의 레벨을 결정 짓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자, 지금 되게 이제 빅스윙 하기 전에 가는데, 이렇게 갔어요. 어때요? 너무 멀죠? 그래도 여기에서 내가 저, 저 때려 들어가면 너무 너무 불편한 자세잖아요 그리고 제 공이나 맞겠나 싶을 정도인데 240m 가 굉장히 편하게 날아가요 왜 태풍의 눈은 같아도 밖에 돌아가는 이 반경의 원심력은 엄청나게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프로치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외지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그래서 먼저 얘를 살짝 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 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58도 외지를 가져왔는데요. 이외지로 플레이를 할때 여기에서 보통 좁게 쓰잖아요. 스몰 스윙처럼 해서 이런 식으로 쓰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면에서 보면 와이드하게 쓰는 거예요. 거의 7번. 그리고 외지는 거의 오른발 쪽에 와 있어야 되죠. 그리고 굉장히 넓어요. 뭐 미들 스윙 정도는 되지만 옆으로 치를 이런 식으로 치잖아요. 그러면 미스가 거의 없어요. 또 저쳐 저. 공만 딱딱 떠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 40m 치는 것도 치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만큼 가고 그럼 작은 건 어떻게 쳐요? 작은 것도 저쳐 저. 이렇게 쳤을 때 공이 스핀 피 양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면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다고 이렇게만 하라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렇게 좁게 서서 이런 어프로치를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피치샷을 연습을 할 때에는 뭐 어떻게 손목을 꺾고 그게 아니라 그냥 넓게 쓰세요 멀리. 그래서 뒤로 이렇게 치면 정말 실수 별로 없이 그리고 이 스윙이 풀스윙까지 연결이 되니까 제가 오프로치에서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지만 그만큼 여러분의 레벨은 어디서 결정된다? 내가 얼마만큼 넓게 쓰느냐 해서 여러분의 골프 수준이 결정이 돼요. 그러나 전제 조건이 있어요. 완전 넓게 쓴다고 는면 공도 못 맞추면 그거 여러분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선수들이 입스가 걸려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제가 딱 보면 스탠스도 굉장히 좁아져 있고 공과 몸의 거리가 굉장히 좁아져 있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때 선수들이 슬럼프나 입스가 와요. 그런데 그때 제가 하는 일은 뭐냐면, 그냥 넓게 넓게 벌려줘요. 그러면 아주 쉽게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이 공이 안 맞고 있다? 그러면 틀림없이 공과 가까워졌을 거고, 스탠스도 좋아졌을 거고, 뭔가 좁은 공간에서 우겨넣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꼭 명심하시고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빅스윙 가요. 지금은 닭으로 따지면 중닭이에요. 백조로 따지면 아기백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어릴 때미운오리 새끼였잖아요. 아기백조쯤 될것 같아요. 빅스윙에 가면 여러분들은 우아한 백조의 날개짓을 배우게 되고 할수 있게 될거예요 그때 정말 여러분의 플레이는 우아하고 부드럽게 치는데 엄청난 폭발력을 만들어내는 그 대표적인 스윙의 주인공이 바로 어니엘스죠. 살살 치는 것 같은데 엄청 멀리 가죠. 왜? 그 넓은 아크를 부드럽게 쓸수 있는 스윙이었기 때문에 스윙의 교과서라고 불렸던 게 바로 언열스입니다. 그리고 저는 로리맥길로 스윙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제가 현실적인 스윙으로 가장 좋아하는 스윙은 언열스 스윙입니다.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겁니다. 자, 질문 있으신 분들은 요 pgalee.gmail.com으로 영상 보내주시고 이 영상에 대한 질문은 아래 영상 아래쭉 내려가면 답글 날기목에 써있잖아요. 거기다 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빅스윙으로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호 골프학교 OK스윙 골프 아카데미 오기이루였습니다.